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들청님입니다 오늘은 KT에서 1월 11일부터 서비스 중인 뷰플레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게임방송을 모바일 또는 PC가 아닌 대화면 TV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용방법과 어떤 채널인지 확인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장 먼저 이용방법을 확인해볼텐데요. 리모컨에서 홈 버튼을 누르면 바로 뷰 플레이라는 항목이 보이고 뷰 플레이를 통해 샌드박스 인기 크리에이터 아프리카 TV 라이브 KT 롤스터 e스포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기본적으로 펼쳐져 있는 게임 홈이 있고요, 크리에이터 라이브 전체 보기 마이 총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화면을 볼수 있는 것도 반가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무려 1만여 편의 1인 미디어 게임 콘텐츠를 한데 모아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무엇보다 욕설, 비하발언 없는 건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구독도 가능하고 로그인 없이 아프리카 TV를 바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정도 뷰플레이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 모두가 쉽고 편하게 볼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클린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크리에이터 방송뿐만 아니라 클래시 로얄, 리그 오브 레전드, 마인크래프트, 배틀그라운드, 브롤스타즈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의 영상도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좀 빠르게 스캔해볼게요. 어떠가요 스마트폰같이 작은 화면이 아닌 대화면 TV로 어떠한 연결 없이 리모컨 버튼만 누르면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다 점도 매력있지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시청할 수있으라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KT 뷰플레이는 OLED TV 라이브 UHD 세트박스 기가 지니 테이블 TV 이용 계획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끝으로 KT에서는 비플레이 론칭을 기념하여 1월 31일까지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플레이 공식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OX 퀴즈에 참여하면 폴리몰리 빈백 푸스톨 세트, 스틸 시리즈 무선 게이밍 헤드셋,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5000원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